익숙하지만 뭉클하다. 웃기다가 울린다 해운대 국제시장 댄싱퀸 지난해 공조까지 윤재균 감독의 영화 제작사 JK필름이 만들어 온 흥행 공식이다. 17일 개봉하는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은 이런 JK필름의 인장이 뚜렷한 영화다. 2014년 4극 영화 영린의 각본을 쓴 최성현 감독이 각본 연출한 장편 데뷔작이다. 한물간 전직 복싱 챔피언 좋아하는 갈 곳없는 처지다. 스파링 파트너와 전단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그에게 허락된 건 장대비를 겨우 가릴 어깨너비 박스 한 장이 전부다. 친구의 단골 식당에서 중학생 때 헤어진 엄마 인숙을 우연히 만난 조화. 17년 전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집을 나간 엄마에겐 이제 서번트 증후군을 알른 또 다른 아들 진태가 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세 식구의 동거 생활은 크고 작은 소동과 소박한 웃음으로 채워진다. 핸드헬드로 촬영한 생동감 넘치는 영상에 진태가 연주하는 친근한 피아노 곡들이 경쾌하게 어우러진다. 전인권의 보컬이 애절하게 끌는 들국화 일집 앨범의 동명곡 그은만이내 세상은 극중 인숙이 가장 힘들고 기쁜 순간마다 흘러나온다. 그리고 비극이 닥쳐온다. 드라마의 주축을 이루는 건 자폐 성형을 가진 피아노 천재 진태와 남모를 아픔을 가진 노모 인숙의 스토리다. 서번트 증후군을 완벽하게 소화해낸 박정민이 돋보일 수밖에 없는 영화다. 국민엄마 윤여정의 농익은 연기야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병헌이 맡은 조하는 오히려 자칫 기능적으로 비치기 쉬운 캐릭터다. 그는 인숙이 홀로 진태를 돌보기 힘들어진 무렵 나타난다. 진태가 재능을 꽃피울 물꼬를 터주는 것도 좋아다 엄마에게 폭력을 휘두른 아버지를 대신한 속죄만이 자신의 욕망인 양. 그는 이 부동생 진태와 엄마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헌신적으로 선사한다. 다소 자귀적으로 느껴질 만큼 꼭 알맞은 타이밍의 말이다. 그래서 좋아하는 늙고 병든 인숙이 상상으로 불러낸 생리별한 큰아들의 판타지 같기도 하다. 이병헌은 여기에 입체적인 연기로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어떤 캐릭터를 맡든 목표한 설정은 뒤로 쓱 감추고 그 인물을 정서적으로 공감시키는 건 그의 주특기다. 삼청동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이야기가 주는 힘과 정서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했다. 좋아하는 고아나 다름없이 세상을 힘의 논리로 배우며 살아온 남자다. 그런데도 비뚤어진 구석 없이 잔정 많고 장난기가 넘친다. 철제한 연기를 선보인 최근 작남 한산성 싱글라이더와는 결이 다르지만 이병헌에게는 낯설지 않은 캐릭터였다. 가난한 복수 역은 1997년 SBS 드라마 아름다운 그녀 이후 두 번째다. 1999년 드라마 해피투게더에선 오래전 헤어진 형제들을 어렵사리 되찾은 잔정 많은 무명 야구 선수로 분했다. TV 드라마 해피투게더 이후 거의 20년 만이다. 왠지 새 보이지만 약간 허당인 느낌들이 나랑 많이 닮아 더 자신감을 갖고 연기했다. 전혀 관심 없을 것 같은 분야에 확 빠져드는 것도 평소 내 모습이다. 조화가 진태한테 게임을 이기고 싶어서 혼자 열받아 하잖아. 나도 조이스틱 집어들면 달라지는 모습이 있다. 체육관 구석에서 실제 선수들이 연습하는 과정이나 복장, 힘들 때 표정을 관찰했다. 주리닝이나 티셔츠는 실제 오래 입은 것들을 집에서 몇벌 가져오기도 했다. 헤어는 스포츠 머리를 하러 가서 우연찮게 머리 위쪽부터 깎았는데 그 느낌이 왠지 좋아갖고 좋더라. 나중에 찾아보니 복싱 세계 챔피언 박종팔 선수의 전성기 시절 스타일이었다. 섀도 복싱도 많이 연습했는데 영화에는 짧게 편집됐다. 박정민 배우가 그러더라. 윤여정 선생님이 그 장면에서 진심으로 빵 터졌다고. 시나리오에 정말 갑자기 일어나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조화라고 적혀있었다. 영화를 보다 쌓이 뮤직비디오가 떠오르지 않을까 걱정은 됐지만 조화 캐릭터에 자신감이 붙은 촬영 후반부여서 밀어붙일 수 있었다. 브레이크 댄스는 고등학교 때좀 추웠다. 리듬이나 박자 감각이 뛰어난 건 아닌데 기괴한 움직임에 관심이 많았다. 고2 수학여행 장기 자랑 때 브레이크 댄스로 이동했다. 박정민, 박정민, 김고은처럼 표정 눈에 띄는 젊은 배우들이 다르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는 대범함이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 자기 걸딱 해내는 대범함이 있다. 마라톤에서 조승우가 해낸 연기의 벽이 워낙 높았을 텐데. I'm a s t